우쏴 특별과정 첫째 ㅂ 다 <깠다>. ㅂ 다야너워리 나와! 머리부터 팔 끝까지! 로. 이 새끼 뭐야? 아이 이 깃빵 새끼야! 4번 차련 3번 차련 안 배웠어 나 박힌 프리데이 래스트 ATTENTION! d e e r s a t ATTENTION! GET IN ATTENTION! 붙잡힌트게야돼 붙여, 한국말 못해? 3번 이 바지 야. 바지 올려! 영등이 자랑하고 싶냐? 이 새끼 뭐야? 제시. 너 인성 문제 있어? 한 번만 더걸려대 웃었어? 앉아! 뭐 웃겨? 캠퍼 왔어? 대가리 안 써? 이 새끼 좌척 이 새끼야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인성 문제 있어? 방금 짤렸어한 번만 더 보면 반응이 죽일 거야 알겠어? 이 새끼 뭐야 4번! 4번 놀고 지 4번은 팀워크가 없어!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아!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아 야, 없으면 지질 할이 없죠 율빨 때려 웃지마 알겠어 아! 한번 잡을 수 있겠어요? 앗! 잡을 수 있어요? 너풀 거잖아 솔직히! 너풀 거잖아! 아! 너 양치 안 했어? 아부다. 숨 쉬지 마. 그 냄새나. 리액션 좋아. f 어 아, fuck 해. fuck oh. 해. 어. 아. 야 무슨 야동 배우야? 셔럽. 그렇죠. 아. 이 치마. 아. 오버. 이할까 아닙니다. 이 새끼 뭐야? 너 인성 문제 있어? 대가리 안 써? 너 양치 안 했어 yeah. 숨 쉬지 마 지금 어때요 땄다 <목소리> 냄새나 서로 눈치 보는 거봐 서로 눈치 보는 거봐 물을 안 좋아했을게요 바로 제갈이 위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아아 아아. 육십 <웃음> 도 유지 아아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머리좀 쓰고 있네 경기 어, 죽일까요 경기 어. 죽일까요. 아리 안들어 선 들어! <웃음> 조용어디서을 <있을> x 이제 팀워이 <웃음> 보이네 힘내할수 있어 이제 <웃음> 팀워이 <웃음> 보여 이게 뛰는거야?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졸라 졸라 졸라 졸라 뭘스야 <웃음> 뛰어 뛰어 뛰어 <웃음> 빠지게 이걸로 박쳐볼 거니까 첫놈 내가 선명하겠어 십그루 어디가? 어. 네팀 버려? 네팀 버려? 내가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어. 근데 왜 패를 버려? 니총 어. 버릴 거야? 아니요. 어, 근데, 아니요? 아닙니다. 얘가 앞으로 와야지 안 무너지지. 앞으로 어, 와. 어.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서. 이거는 무슨 실패야? 그치미 리더십 실패. 더 빨리. 어, 서풍 왔어? 누가 실해? 어. 전기 차려. 전기 차려. 어. 종이 차려! 악! 어디로 가야 돼? 저 앞입니다! 그렇지! 힘내! 악! 계속 싸가지 한거 퍼진 할 거요? 어 대결할 거요? 면서 대결해 그럼 계속 해야지 어왜안 해? 계속 한다면서? 악. 악. 어? 악. 일어서! 일어서! 이것도 못하면 나가 죽어야지, 어, 못 하면 나가 죽어야지. 어, 정칠 거야 뛸 거야 정칠 거야 저거 할게요! 공 뛰자! 안 뛰는데 여기는 쉬는 시간이 아니야? 탈출력. 다음 라운드 준비됐지? 뭡니까? 아! 또 구보해야지. 아니, 어어, 아, 오, 오, 오! 퍼졌어. 바로. 구보 다 하나 들어가지고 퍼졌어. 어, 구보가 그렇게 두려운 거다. 변화칩니다. 이제 손잡이면이 아! 대가리가 오른쪽으로 가야돼. 겁나 단순해. 통과시키면 돼. 알겠어? 히지마. 겁나 가벼워. 태워, 태워. 걷는 게 홀린이야? 걷는 게 홀린이야? 훌리하고안 <놀람> 왔어? 4번! 4번 널 걸지! 4번은 팀워크가 없어!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아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아! 멈추지 마! 아 4번! 4번, y o u fucking weak! 4번! Uh -huh. 너 너무 약해! 4번, 누왔어 아, 아, 아 <목소리> 너밖에 안 생각해? 4번, <목소리> <목소리> Stop being selfish, so okay? Be a team player. You don't care about yourself. y o u fucking weak. You're p r e t e l d i n g t h you don't understand Korean. You fucking understand everything. Start being a team player. You got it? Got it. Oh, fuck you, boy. 4번! 좀 힘내봐. What the fuck you 아. do it? n 어. 여기서 4번이 제일 약해. 4번. 대답해, 4번! 나는 제일 약합니다 복청. 복청! 복청! 유랑 역할 바꿔. 실시! 실시! 나 아, 아, 미쳐! 복청아! 음.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아, 미쳤다! 아. 으로 가! 아. 음.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여기서부터 조인이 힌트 하는 것처럼 조인 가야 돼. 알지? 아. 벌. 존나 말해. 알겠어? 그래. 알겠습니다. 존나도 소리 나오면 이걸 다 줬댔어. 알겠어? 아. 지금은 끌지 마. 소리 나니까. 그니까, 러네 명. 아그로카는 아, 아, 둘대백0 0조인이 알겠어? 아. 알겠어? 알겠어? 응, 아. 적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벌. 진짜 줬대. 잠깐만네출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해. 무릎 안 한다. 자반대발 그렇지. 유지 유지. 유지 자 유지. 유지. 안 돼. 무릎 무릎. 무릎 펴고 있 아! 아! 요 다시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예비요! 예비요! 정신 차려! 끝이 보이지나! 어. 돌아가 보이지나! 끝, 그 보이지? 끝까지! <목소리> 알겠어? 한번도치면끝 그, 보여! 끝이 보여! 자, 화이팅!